매하고 힘든 작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할건 별로 없는데 굉장히 신중히 기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기장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단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는데 지금 이걸 띄어내고요. 이 선을 절개선을 없애고 이걸 그냥 펴면 이 정도 폭이 나와야 되는데 폭이 안 나오거든요, 기장이. 평면 기장이 나오면 좋은데 짧아요, 여기까지. 이폭 기장으로, 이 기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걸 뜯어내달래요. 뜯어내고, 이 선을 뜯어내고 나서 그대로 곡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기장을 잘라가지고, 이 기장이 지금 보면은, 8인치 이 기장상 8인치 나옵니다 8인치 8인치가 나오는데 접혀 들어가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서 이 모양을 라운드로 일자로 만들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달라는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해서 8인치가 올라가게 끔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그대로 이나운드는운드는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처 쳐지지 않고, 나운도 그대로 있겠죠. 여기서 그대로 8인치가 올라가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 선은 지금 잘라낼 거예요. 별개 가지고 이것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 폭을 여기를 잘라내면 쭉뺑 둘러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양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넣어가지고 더블로 해서 일자로 만들어 낼 겁니다. 근데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대충 해야 될것 같으면 대충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터진 부분, 터진 부분도 같이 이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터진 부분 같이 이으면 되겠구요 그리고 말하면 뭐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8인치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8인치. 여기도 8인치. 8인치면 여기죠?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올릴 거예요. 이 폭이 얼마나 되나요? 한 12인치 정도 됩니다. 12인치. 그럼 여기 밑에서 잘라가지고 그대로 8인치로 올리겠습니다. 나운드는 여기는 거의 여기도 나운드도 좀 잡아줘야 되겠죠 밑에 박을때게 일단 손으로 떠가지고 봉조기로 박을거예요 이것도 좀 깨어 많이는 안됐어도 몇년 됐어요 그래서 봉조기로 막 박아 놓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열기설기 해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봉조기 땀수를 늘려서 그냥 이렇게 박겠습니다 땀수에 이빨에 늘려가지고 일단은 손으로도 할수 있게끔 집에서도 한다면 손으로 해도 되거든요 손으로 해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일단 이것은 뜯겠습니다 뜯 잘라내고 뜯어내고 이어주고 여기서 기장을 잘라내려면 우선 뜯어내야 되겠잖아요 우라를 우라를 먼저 뜯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놓고 가도 되겠죠? 可以带，对对。 되는 거죠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가 뒷판이고 그러면 이 라운드를 헷갈을를 떠내가지고 원판에서 이걸 박아가지고 잘라내서 유에다 놓고 그려가지고 바겁니다 그러면 이걸 잘라내야 바었죠 먼저 기장을 먼저 잘라내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름을 대고 스팀을 주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할 때는 절대 스팀 주면 안 됩니다. 스팀 주면 절대 안 돼요. 이제 잘라내야 되니까 일정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는 뭐. 턱을 잘라내버려야 돼요. 턱이 있으면 양쪽에 턱이 있으면 그 투박해잖아요. 여기를 만들어서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부터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휘어졌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기를박을때 반드시 박을 거예요. 박는데 우선 박기 전에 바늘로 좀 제가 해가지고 그냥 공주을박아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박아도 되는데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바늘로 쭉시혀가지고봉조이로 박겠습니다 이렇게 박는걸 봉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봉조이라 그래요 일반 미싱이 아니에요 오바로크다니고 힐은 이렇게 잡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바늘을 뽑아놓고 송곳에 이렇게 밀어 넣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박으면 됩니다 쭉쭉쭉쭉쭉쭉 박으면은 완단에 나와서 털이 하나도 안 박는다 이랬습니다 나중에 털이 다비어해지면서 그러면 일단은 따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늘을 좀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다돼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은 털이 안 나잖아 지금 털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고, 다테처리있는데 MP 처리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도 처리했네요. 이렇게 됐어도 별로 표시를 안 합니다, 이렇 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받을 때는, 그냥 박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돼졌잖아요, 오라가. 이렇게 오라가. 여기다 대고, 이렇게 박는 겁니다. 봐가지고 이렇게 박아넘기는거예요 이놈은 돼도 되겠는데요 그만 생각해보니이것을도 박아넘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았습니까 실을 이렇게 할때면요 한번 튀겨줍니다 이렇게 실이 놀래라고 깜짝 놀래라고 튀겨주면 실이 꺼지지 않습니다 끼울 때는 이걸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지금 악기 그 부분에 잘라낸 부분을 손으로 손바느질로 이렇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듬성듬성 했는데 저는 이제 봉조기를 이렇게 박을거고요 봉조기 없는 부분 없으신 분들은 이걸 좀 5mm 간격으로 촘촘한 이렇게 떠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봐볼까가는지안 박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 부분이 이부분이에요 봉죽을 뜨면 이렇게,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근데 봉죽이 없는 분들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촘촘한 5mm 간격을 떠주면은 이렇게 깨끗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안비어서그렇지비어놓으면은 전혀 모르겠잖아요. 뜻이도 안 나고. 어디다 박았는지 어쨌는지 감쪽같습니다 털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단 박을때는 지금 이게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으니까 여기다 테이프를 박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좀 잘라놓은게 있거든요 잘라놓은게 있어서 원판이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미싱으로 박을거예요공조로 해도 되는데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공조기로 박아도 되고 쉬운 방법대로 쭉 박아가지고 박아 넘겨서 여기서 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공조기로 박아왔고요 아까 바늘로 이렇게 떴었잖아요 공조기를쭉 박았습니다 이태도공조기를쭉 박았고요 보면은 거의 표시가 안 나잖아요 빛을 딱 해놓으면 전혀 어디 가되는지모릅니다 이 쪽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에 어딥니까? 보이죠? 이렇게 지 봉조기로 박았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밑단 자른 것을 여기다가 봉조기로 이렇게 다 박았어요. 봉조기 없는 사람들은 미싱으로 박아도 됩니다. 아주 가쪽으로. 이게 이제 늘어나 있으니까. 이곳에 파카링 넣어주면서 UH 칠 당겨주면서 이렇게 박으면은 UH 칠 당겨주면 밑에 차 자동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떠주고 떠주고 나중에 빗질을 합니다. 거의, 거의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보면은 음, 일단 완성하고 이제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앞판이 이렇게 파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일자로 떨어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판을 그렸습니다 앞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앞판이 이로 가고 이음에가 옆으로 뒤로 가요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선대로 지금 그렸어요. 이 앞판 곡선, 뒷판 곡선 여기 곡선대로 잘라가지고 박아서 안쪽에는 이 남는 걸로 안 남는 걸로해서 더블로 집어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볼륨감이 있어서 더 낫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한 겹으로 하면은 볼륨감이 없어서 두 겹으로 할 겁니다, 이겹내일 네, 남은 거 있죠? 이거 뜯어, 이거 뜯어 놓은 거 하고 이어가지고. 그쪽에는 그냥 통짜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겠습니다. 이 모양대로 쭉 잘라낼 거예요.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맞게 잘라는거 여기는 지금 판이에요뒤판 비판. 이쪽이 앞판이고 옆 이어지는 겁니다. 잘 맞춰서 일단 옆에를 이어야 되겠죠. 뒷편을여기를 입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다가 넘겨가지고 여기를 박으면 되겠죠. 동조기로 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솔질하면 되고요. 원래 이어졌던 자리에요. 이 자리는 이건 제가 이었고요. 이렇게 뭐 잃은 자국 있잖아요. 제가 잃은 자국은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요즘 표시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딱뒤 비서주면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잘 모르겠죠잉? 네. 똑같이 똑같이 그래야 안쪽하고 겉쪽하고 되겠죠잉? 똑같이 네. 잘 안하겠어요. 이 모양대로 땅 그대로 지금 박아 넘겼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봉주기로 갖다 보니까 떠요 그래서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오 안에 다 놓고 박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안에는 본드로 해가지고 약간 접착, 양면 접착적으로 약게끔 해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까지지 말아요. 까지지 말고 그리고 여기만 씻켜주고 모라만 달면 되겠죠. 에이. 이제 기초 자리 잡음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핀으로 무슨 눌러주는 거예요. 핀으로 눌러줘서 먼저 떠줘야 되겠죠. 에이. 굉장히 합니다자 들어갑니다. 고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부드러울 때 이게 가죽을 바로 잡았을 때 부드러울 때 작업을 하면 좋은데요. 이게 몇 년이 지나서 굳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늘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이게, 많이 넣높습니다 대충 툭툭 잘라가지고 박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핀으로도 이렇게 찝는데도 잘 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로 여기를 먼저 떠줄 거예요. 떠주고 나서 우라 집어넣어서 뜨고, 위에 뜨고, 밑에 뜨면 되겠죠. 예. 그럼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잖아요? 이건 뒷부분이네요? 파진 쪽이 앞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입어, 입어 보면은, 보기는 이래도 입어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입으면 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톤을 좀 빗어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씻어주고 이걸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라를 여기다 대고 이렇 떠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우라를 떠주면은 이거는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밑단 뜨고요. 핀발을 시작했고요. 이할 때는 마니킹에다가 입혀가지고 이렇게 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향이 있어야지 없으면 나중에 항상 오라는 커야지 적으면은 옵니다. 항상 유이 있게끔 이렇게. 여기는 뒷 부분이고요. 여기가 앞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터들이 찍었죠. 이렇게 저들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보기보다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이 많고 마무리는 내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해구나 주의할 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문화를 바라해서 힘을 뜨기 좋게끔 반응을 뜰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오라가 땡기면 안 됩니다. 을때이 오라가 기면안다 항상 여유있게. 그러면 손 음, 거고, 밑단도 손을 조금 여유있는 것처이 음. 제가 한번 뒤돌아서. 제가 이윤자리가 아니고 저는 이던자리에예요 제가 이윤자리 내고 이이나 차로, 바람으로 쫙 싸가지고, 펜스하고빼니다 뒤집어가지고, 첫발째 집만 하면 끝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냈습니다 라운드를 라운드사 달아내서 상당히 힘듭니다 라운드를 달아내서 이렇게 해서 입었을 때 이렇게 되겠군 그러면 이렇게 되겠군 할머니들 옷같잖아도입 색깔색 60대, 70대 할머니들 옷 같지 않 이것은 아주 요즘 뭐 젊은 아가씨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것같아요 그렇죠. 괜찮은 것같아 근데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루 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어려운 작업이나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면 제가 또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